c h i c k in please Yes And just one piece of chicken No egg, thank you I k h a t t h e a s o I o u ice c a m And y o e r b u g h t black coffee And my b r o t o u g h t s o e n chicken I a h i n 근데 되게 달달하고 카레 같은데 뭔가 독특한 맛이랄까요? 되게 향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인도계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가. 아, 삼촌 이미 있어요? 어, 어디 있어요? 아, 아, 와우. 문이 없어. 출구로 올라와서 바로 있네요. 오, 오 티켓. 네. 신기하다. 시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와, 시위. <웃음> 여기도 시위 있어. 저, 확실히 차가 다양하다. 오, 진짜 TOP랑 그런 것도 있네? 재미어다 있어요, 삼촌. 일본 가자나왔구나 시오하지. 어, 이거 꼬북칩 같다. 뭔가 열대기후가 된 서울에 온 기분. <웃음> 이게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이 거거든요? 지금 빌딩 하나는 뒤쪽에 있어서 가려서 안 보이는데, 보려고 가고 있어요. 나무들 사이로 걸어보시오. 아, 밖에서 뭐 먹는 사람도 있네. 괜찮다. 드디어 멀리 왔더니 풀샷 나름 가능하네요. 오,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쌍둥이 타워. 야. 오케이 okay. 이름이 뭐였지? 일단 레몬티랑 이게 어, 이게 잘될 이게 거야 나시 고랭 깟풍 깟풍 나시 고랭 깟풍 응 어. 네. 얘가 나시 고랭 미칸 맛신 음 맛있다 국물이 굉장히 특이하다. <웃음> 여기가 스포츠 매장인데 이거 살짝 예매용 사이즈 레깅스 살까 싶어서 가격 봤는데 만 원도 안 해요. 탄지질이고또 여기에 살짝 면으로 된. 베이스도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그것보다 더 써요 이거 모자랑 근데 좀 머리카락 때문에 좀사이즈큰거 머리가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어서 이거 해피 뜨거울 쓰려고 하나 샀고 아까 보여드린 면바지 하나 사서 두개 해가지고 68RM 나왔거든요? 지금 동키호테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위에 보이는 이게 길이래요 동키 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진열도 똑같다 이것도 여기 있네 우리 그때 효쿠가에서 먹었던 거 어. 확실히 일본에서 먹었던 과자들 많다 군고구마 완전 똑같이 해놨어 오코미야키요오코미야키요오타코야끼랑 파랑에 오 신기하다 나또도 있어요 엄청 많이 판다 캐셔 시 가방 오케이 저는 밀크티 삼촌은 탄산수 레몬향이네 젤리도 샀어요 오랜만에 오 시다 지하인데 색감이랑 천장 높이랑 식품들 다 이렇게 여긴 더 일본 같네요 일본 백화점 지하 같은 느낌? 어 여긴 한국 된장도 파네? 그죠? 마파두부다 와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일본의 영향력이 말레이시아에서 크다고는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진짜 크다 대추가 굉장히 많고, 믹스넛, 말린 과일도 또 많이 파네요. 음. 오, 대박이다. 너무 신기해. 자이아 만들어진 지얼안 돼서 깨끗한 명동 느낌이다. 가 <웃음> 신기하다. 만드 방법도 다르다. 아까 상 r 밥 어때요? 맛있어요? n e 아, 그래요? 이치고노따루 또 no 까면은 뭐 정직한 냄새와 정식한 생김새 맛없다 맛있다 일본에서 먹었던 자스민티는 되게 씁쓸했잖아요 이거 달아? 아니 향이 장난 아니 이거 입에 담궈야돼 그거를 그죠? 이향 굉장한데? 좋은데? 그쵸 안달고 음, 걔는 안 달다. 말레이시아 차들이 되게 엄청 달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달고 너맛도 좋고. 이건 진짜 입안에 꽃을 들이 붓는 향? 저 마트에 가면 이렇게 째끔하게 뭐, 젤리 포장돼 있거나 사탕 포장된 걸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여긴 되게 레몬하고 허니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그럼 먹어봐야겠 음. 인생 첫 바클라바 진짜 버킷리스트 음식이었는데 이게 실같이 되어있는데 안에 이렇게 피스타치오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뭔가 바튼 레이어가 다르네요 중간에는 아마 피스타치오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호두 윌려나? 색이 같기도 하 그럼 음. 음, 굿나잇 지금 여기 치킨이나이스샵에서 밥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QR코드 스캔해에서 주문하래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식당에서 QR코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결제할 때도 그렇고 오 신기하다 아이스레몬티 삼점뭐 시켰어요. 진짜 스피처 같은. 아 그래요? 나도. 오. 약간 리톤 레몬 아이스티만난다. 이랑 밥이고 고기랑 이게 소스가 나갔는데 어 메뉴판이랑은 다르게 이제 되게 허접한 비주얼이다. <웃음> 숙주랑 두부랑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 아, 맛이 달라요? 음, 닭육수로 했나? 음, 삼계탕 먹을 때 삼계탕 안에 있는 찹쌀밥이 없습니다. 짠짠. 저는 방금 책을 샀거든요. 지금 다른 데 백화점 가서 맥날 먹을 건데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완전 재밌는책 샀어요. 그래요? 이런 다리는 뭔가 처음 걸어보는 기분? 지하철 따라갈 때 빼고. 어, 에어컨 있긴 한데 시원하진 않다, 역시. 음, 신기. 쿠알라는 브로에서 일식. <웃음> <1시. 웃음> 그니까요. 아, 진짜 배고프 맛있겠다. 이게 제꺼에요. 고기에다가 이게 소바면. 그리고 삼촌은 카츠동? 어? 치킨 치킨 카츠. 어. 치킨 카츠.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편하도안 <웃음> 찍고 있었어 <웃음> <desserts> 好好我是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다 먹고 돈키에 왔어요. 간식 사고 음료 사고 할 거예요. 이 젤리 사고 나머지는 성춘 가방 안에 넣었어요. 잠깐만, 내가 읽어봐. 어 나타데코코? 끝까지? 응. 마스카토 도... 부 아닌데 구미 마스코토 구미? 마스, 마스코토 구미. 음.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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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깝다.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이뻐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장관부의 반짝반짝한 빌딩 느낌이에요. 진짜 이쁘다. 아, 이 디테일이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진짜 너무 아쉽다. 어? 보여 시작한다. <웃음> 오. 카레우동이랑 이거 야끼소반제고고 이거랑 이거는 삼촌 거. 이거는 브라운인데 원플러스원 했어요 오늘 운 좋게. <웃음> 이거는 라몬에소다거든요 근데 무슨맛이기요 녹차맛 그리고 도래야끼인데 복숭아맛있어서 신기해 서 사봤고요 이건 저번에 먹은건데 블루베리 어, 블루베리 이거는 그 딸기 쇼트케이크 맛 이런 별모양 과자 그래서 뭔가 눈앞에서 계속 아른아른 걸어서 집었어요 <웃음> 이렇게 샀으면다 이거는 아까 서점에서 산 책이에요 완전 이쁘죠 표지가 예뻐서 봤는데 내용도 엄청 재미있게 돼있더라고요 이제 기초적인 거 설명해주고 되게 좋은 것 같을까요? 일러스트도 재밌고 설명도 이렇게 돼있으니까 물론 이런 글씨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읽기에 <웃음> 근데 뭐 열심히 알아봐야죠 네, 필기체를 연습하게 생겼네 이거 본다고 예 네, 이렇게 엄청 다양하게 문학권도 다양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모자 써서 이마에 잡음 놨어요 <웃음> 브라우니 음 진짜 그러는다음 젓가락이 없어요 <웃음> 아침밥 냄새 완전 좋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평일 평이라 그런지 가격이 3분의 2가격이가고 하시더라고요. 삼촌이. 네. 여기 놓는 거, 이게 다리미도 있고 여기 서랍, 책상, 주문해 보는데 서울 책상 없어요. 책상 없어요. 이렇게 벽도 뭔가 펜스에 보이고 이거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창문 바뀌고요. 딱히 그렇게... 특별한 뷰는 없고, 이거 만져보고 싶네. 충전기 하는 거랑 불 키는 데랑 저거는 에어컨 이제 온도주랑 이거. 맞나? 맞는 거 같다. 그렇네요.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는 단단한 거, 저거는 매운 거, 소금, 아마 간장, 이건 참기름 같고 이거 깨가는 거. 아 맛있겠다. 이거는 미소스프. 어, 좀더 걸쭉해 보이는데 미소라니 분? 음, 소스에서 먹어야죠. 어, 진짜 배고파요. 젤 e l l y s j e l l y dad and 이거 맞아요? 맞지 보도화지 자와도 푸르푸르 추나키 고민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생겼어요 뭉 쳐져 있는 것처럼 뭔가 딱딱한 느낌 게놀좋을아하는래 먹을래요? 뭐 래요 엄청 말랑말랑하네 메론 하이래네 <목소리도> 하이츠네 을래요 귀찮아, 먹을래 응음 m o 어감이좀좀취향향이요이쪽쪽이